2017년식 올류카니발 메인터넌스 작업입니다. 현재 26,000km 주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장이나 문제가 있어서 하는 작업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작업합니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다음에 하실 것도 말했지만, 고객분이 민감하시고, 어차피 해야 될 거, 미리 한다고 해서 작업 진행합니다. 2만 킬로대에서 얼마만큼 카본이 쌓이고 DPF는 얼마나 애시나 PM이 나오는지 편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예전 아렌진의 경우 흑기 매니폴드 입구의 카본 누적으로 거의 막히다시피 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없애고자 입구에있던 철판을 없애고 e g r 파이프의 형상을 변경해서 카본으로 인한 막힘을 계산했습니다. 인젝터 클리닝의 경우 동화셔 교환과 함께 분사량 테스트까지 진행합니다. 인젝터는 기존 R 엔진에서 사용하던 피해조 인젝터가 아닌 개선된 솔레노이드 방식입니다. 기존에 작작된 피해조 타입의 인젝터 보다는 솔레노이드 타입의 인젝터가 성능이나 내구성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dpf 클리닝은 탈부착 방식으로 작업 진행합니다. dpf의 경우 전 사양에서 총매도 후처리로 불가능했던 낙스 즉 질소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후처리 방식인데요. lnt와 dpf가 결합된 방식입니다. 현재 나오는 디젤은 scr 방식입니다. 두가지를 비교하자면 lnt 방식은 질소산화물을 포집하여 hc 즉 연료를 이용해서 정화하는 촉매장치 입니다. scr 촉매장치는 자동차에서 요소가 배출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요소 수를 촉매전단에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킵니다. 디젤 자동차의 관리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LPG나 가솔린에서 디젤 자동차로 교환하시는 분들은 더욱 어렵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너분들이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데요. 연료 시스템 관리에 대해 짧은 지식이 남아 그래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첫째, 연료필터는 4만킬로면 무조건 교환입니다.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연료필터 필터 자체는 소모품입니다. 정수기 한 대씩은 각 가정에 하나씩 있을 겁니다. 코디가 한 달에 한번 전화해서 그냥 교환합니다. 연료필터 또한 4만킬로에서 그냥 교환하시면 됩니다. 단, 델파이 8의 경우 이만에 한번 교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소실에서 발생된 카본이 인젝터를 통해 오염이 빨라집니다. 둘째, 연료탱크의 연료는 떨어뜨리지 말자. 기절에 따라서도 연료탱크의 연료량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과 무더위, 여름철에 적정 이상의 연료를 채우고 다니셔야 합니다. 여름철엔 무더위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때 연료가 적으면 뜨거워진 연료가 리턴돼서 탱크로 왔을 때 냉각이 부족하게 됩니다. 연료가 뜨거워지면 연료의 윤활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고압범프 인젝터 등이 마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비생각한다고 연료경고등이 들어올 때까지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세째. 연료 첨가제가 인젝터를 망가뜨린다 첨가제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인젝터를 망가뜨립니다 성능 좋고 도움이 되는 첨가제도 있습니다 첨가제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 남용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첨가제는 세정 기능이 있습니다 과다 사용시 윤활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정 기간을 두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첨가제 사용시 윤활제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